네아 야타가르슈 받았으니까 또 신은 봐야겠죠. 예. 신었을 때 피감 이런 게 어떤지 제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크는 제가 묶어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어 슈즈 끈이 확실히 좋아요 예 네, 저는 야타를 제일 마지막에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그 해외 블로그들이 이 친구들이 사이즈를 잘못 정해 가지고 이 제품이 좀 크게 나왔다는 걸 모르고 그냥 주문을 했을 때그 여기가 좋아져요 그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 사이즈 를큰걸 샀기 때문에 발볼은 좀 넓은 편이고 그래서 해외 유이저 그걸 찾아보시면 해외 다른 유튜버들의 이런 애들 야타가루 슈를 하나들이 있어요 리뷰를 그 친구들이 이제 서양 애들이니까 발볼이 그 아무래도 좀 좁겠죠 발볼이 좁은 상태에서 사이즈를 크다 보니까 신발 끈을 체결를 하게 되면 여기가 접히는 현상이 생겨요 이 끝이 저는 이제 제 사이즈에 맞고 발볼이 그 친구들 보다는 아무래도 좀 넓은 편이겠죠 서양 사람들보다 그니까 러 이렇게 끈을 체결하고 까 당겨도 여기가 접히질 않아요 제가 이거를 야타를 제일 마지막에 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친구들이 블로그에 이 사진을 올렸을 때 여기가 접혀 있는 걸 보고 발볼이 좀 넓은 편이 있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피색 구조 라스트 구조를 갖고 있는 자로마카이나 야, 이런 제품들을 먼저 호렌소 이런 거를 제가 먼저 구입을 했던 건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그 제품들 구입했을 때 255를 사고, 어 저기 커서 다시 250으로 다시 산 케이스인데 제 경우는 여기가 좀 좁질 않아요. 요요요 요, 요 끈을 당겼을 때 지금 이제 제 우려는 기후가 된 거죠. 제 기후가 된 상태고 어, 이제 신으면 끈을 다 당겨 보면 어떨까? 네, 오른쪽을 완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가 지금 신었습니다. 슈즈 끈을 최대한 다 당겨서 어, 당겨서 신었고 왼쪽도 끈을 조금 푼 다음에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올블랙으로 되어 있는 신발을 신으면 1970년대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제가 흑백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외국 축구 선수들이 그 축구화를 신었던 때 시절로 돌아간 듯한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까지만 묶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칸으로 <웃음>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렇게 가죽으로 만들어진 까만색 축구화를 좋아해요 흰 양말에 잘 어울리죠 흰, 흰 축구화는 그래서 제가 잘못 신는 편이고 좋아하지도 않고 보시면 핏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상에 뭐 어떻게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착용 상태에서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길이 상으로 뭐 크다 이런 느낌 없어요. 이 라스트도 굉장히 편하게 잘 맞고 어, 가죽의 질, 시간 뭐 이런 거는 뭐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더해서 말할 필요 없죠,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고 조금 더. 보여드리면 핏은 완벽하게 맞고 그 다음에 이, 이 토큰이 확실히 좋아요 제가 지금 끈을 체결하고 풀려가는 어, 느낌 이런 거를 해보면 확실히 이 끈이 좋긴 합니다 여기까지도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복숭아뼈 아래쪽으로 와 있고 이 앞쪽도 복숭아뼈가 여기인데 지금 이것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어 있고 힐도 보면 아킬레스를 건드릴 요소들은 전혀 없고 어, 그러면서 인, 인사이드 쪽에 부분들은 어, 신지 않은 상태에서 는 여기가 이 스티칭 되어있는 부분들이 비교적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인데 이 발에 딱잘 맞다는게 여기가 완전히 쫙다펴 있다는거 구김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그냥 러니까그저 사진상태로 보면 여기가 이렇게 스티칭이 있는 부분들이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막상 착용한 상태로 딱 보면 여기가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오퍼들이 쫙 펴져 있는 느낌이고 여기 앞쪽도 마찬가지 길이상으로도 지금 보시면 거의 눌러서 남는 부분이 없고 그런데 발은 불편한 요소들은 전혀 없고 음. 그 다음에 발볼이 넓으신 분들이라도 이 통이 개방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보시면 통이 개방되어 있고 여기가 짧죠 여기서부터 발끝에서부터 첫번째 끈 구멍까지 길이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을 때 발볼을 최대한 벌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발볼이 넓으신 분들도 비교적 사양이 쉬워지는 발볼이 좀 넓더라도 이 상태에서 당겨서 끈으로 각 개인의 발에 맞게 피시키면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부분만 해도 상당히 이점이 있고 정말 이거는 음 좋은 제품이에요. 그 다음 에 제가 지금 일어나면서 이렇게 바을 굽혔다가 일어날 때 아시겠지만 여기 스터드가 지금 이렇게 커팅이 이렇게 절개되어 있죠. 각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닿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서면, 그 끝이 이렇게 닿는 느낌이 듭니다, 발끝에서. 이렇게 닿는 느낌이. 뭐, 스프린터에, 이게 뭐, 블레이드 해야 된다라든지. 그냥 아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음, 아들러 제품들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인솔 빼고 신으시는 분들 많죠. 인솔을 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라운드 컨택 아니면 볼 컨택에서 서 직접적으로 발이 그라운드에 딱 닿는 느낌 그다 볼에 딱 그렇게 달라붙는 느낌 발바닥이 그래서 이제 발바발이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발목이 그런 것들은 오히 그만큼 인솔이 있으면서 그만큼 쿠션이 있고 이제 두께가 갖추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 아니면 보다 더 발바닥 지면으로부터 딱 밀착이 되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예, 지금 이 아들러 제품은 제가 지금 신어본 바로 가장 좋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의 자로마칸 테스트도 제가 느꼈던 거지만 실장에서 제품은 지금 이 상태로 신고 있는 것 자체로 인솔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밑에 카르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카본형 플라스틱이 들어 끼워져 있긴 하지만 그 상태에서도 마치 인솔을 빼고 신는 듯한 느낌으로 그 발바닥 전체가 인솔하고 이쪽으로 완전히 딱탈락붙는 밀착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까덜러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뭐 아식스라든지,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뛰어난 점, 미즈노라든지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더 뛰어난 점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그점 같아요. 보면. 이게 전통적 스티칭 방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렇게 이런 거는 처음 느꼈던 게코파문제알이죠 다이렉트 인젝션에서 이제 아웃솔, 미드솔, 인솔을 결합시켜서 그 일체감을 넣도록 하는 건데, 지금 이아들러 모델들이 다 그래요. 이집 야타 가르쉬도 지금 카르브로쓴 것도 그렇고, 이거 제품 특히 아까 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러니까 여기 앞쪽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전국 굴곡이 되긴 하지만, 여기 쉔크는 바닥 쪽, 이쪽은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하여간 뭐 야타, 호렌소, 뭐 이런 뭐 제품, 모든 제품들이 진짜로 높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제품이다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 제품들은. 네.